다! 야! 어! 아! 이게 인간 세계군? 하하하하하하! 자, 열심히 공부해서 SCP 박사가 될 거야. 포 박사. 하하하하! <웃음> <웃음> 생각만해도 웃기다. <웃음> 자, 와, SCP 이렇게 많았구나. 어. 잠깐만 SCP-343 신 그런데 신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네 왜 신이 되었지? 어 너무 궁금하다 아안되겠다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야겠다 자, 자. 땡동 계세요? 저기 343 누구야? 343 누구야? 아 안녕하세요 <웃음> 아니 저는요 뭐야? 나 쿠팡 시킨 적 없어 예 안녕히 가세요 어? 아니 아이 진짜 그게 아니라요! 뭐야? 로키 프레시야? 아이안 시켰다니 짠! 틀리 가! 아이 가라. 아, 환장있자아이 <웃음> 잠깐만 할 얘기 있으니까 여기 앉아보세요 아유 무슨 할 얘기 있다고... 어 그래 야뭔 얘긴데? 아니 SCP-343은 어떻게 신이 됐나요? 너무 궁금해요 내 얘기가 그렇게 궁금해? 좋았어 그렇다면 내 얘기를 지금부터 들려주지 난나이지 진짜 신이었지 야 위험해! 내려와! 아 쟤는 이제 술도 없이 맨날 올라가있어 아무도 없겠지? 어어 어, 오케이 <웃음> <웃음> 아이고 하하 <웃음> 완벽해 완벽해 <웃음> 나 아이돌 될 거야 <웃음> 우리 인간들은 잘지내고 있는지 음 재울 수있 내가 살펴봐야지 <웃음> 어이 아 오징어 게임이 <웃음> 나 재밌겠다 아우 말랑이 조개말랑이 저것도 너무 재밌겠다 야 병아리 말랑이 아우 놀고싶다 나도 아 아니 김혜사님문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후절하다가 차를 박으면 어떡해 아이고 이거 큰일났어 큰일났어 아고 집에 나가야 돼 날라가자 아우 졸려 아우 졸려 아우 어우 심심한데 그 인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순찰 아, 좀 갔다 와야겠구만. 오케이. 출발해 볼까? 야. 아주 평화롭구만 안녕. 아하하. 잘 있었냐? 아이고, 됐어. <목소리> 어? 양벌 왜 하나 진짜? 아, 맨날 내져 진짜. 어. 어, 어, 어 잠깐. <목소리> 오, 아우 아우 야 냄새 심하다. 아 어, 다들 모이셨구만. 어째 여보 맨날 늦어. 재우스가 맨날 늦으면 어떻게? 어 진짜 짜증나 죽겠어. 어, 나 재우스야. 뭐 어쩌라고아 성질 진짜 더러. 자 어쨌든 우리 올림포스의 신들이요. 원래 열두 명인데 다들 어디 갔냐? 야 어디 갔어? 어? 이제 그는 이네명 가지고 내가 이제 회의를 하도록 하겠다. 잘 들어라, 올림푸스 신들이여.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. 그것은 바로 오늘 점심은 뭘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. 아니, 아버지, 아니, 그게 무슨 회의예요, 이게? 아유 급하게 뭐라고 했더니 점심 뭐 먹을지 고민하고 지금 다 모인 거 지금? 우리가 건강하고 잘 먹어야. 우리 밑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잘 보필하는 법너 아빠 말에 도단한 거야? 아유 아버지! 지! 지렁이! 예? 지렁이! 아 이.. 이발소 아유, 그만들해, 아 그만 드래 진짜! 짜증나 죽겠어! 아 빨리 뭐 먹을지 빨리 그해야죠 빨리 해야구만 아, 나는.. 나는 한식 예 어머니! 저도.. 저도 한식으로 하겠습니다 아, 저는.. 아.. 불닭볶음면 아 저는.. 음, 물냉면! 아.. 역시 달라 아 시키는 게 달라져 아 좋아 좋아 그런데 이 통일을 해야 이게 빨리 만들어지니까 어난 짜장면 어? 알았어요 그럼 짜장면 시키던가 아신들의 체면이 뭐야 이 지금 이을왜일나가자고아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어, 여러분들께 제안할 게 있어 아 뭡니까 아버 우리 요새 대한민국에서 난리가 난우화꽃이 피었습니다 요거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? 응. 어 됐어요 무슨 우와꽃이 피었습니다야 아어 아, 이들. 이 니그라나 너... 네, 그래. 제우스를 무시하는 것이 개 인간이 끊기 싫어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봐다다토달고다 심타고 다다 하고 아! 어? 나 이제 니들이 안 돌아 에이 진짜 <웃음> 아버지, 아버지 아버지 제우스, 제우스 시험 어디가요? 나 그냥 인간생으로 갈 거야 야아아아하하 너... 다리 아내 다리 내 다리 여보 헤라 나 다리 부러졌나봐 다 늙어가지고 아무리 시리에도너 끝에서 떨어지고 다리가 부러지지 인간아! 여보 나도 보았다. 간다! 야. 야. 아. 이게 인간 세계군! 아. 근데 말이야 나 아직 안 졸린데 이게 이게 어두워 하늘 이거 어? 야! 해가 떴어. 어, 뭐야 이거? 왜 이래? <웃음> 아 got the so. 이 h e r e I go? 라 a 라 t h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. 아이 l 이거 너무 뜨거운데 이거. a la la. I'm n o 아우 시원해. 아 la. I'm <웃음> <진짜 웃음> <신성이 막아나고. 웃음> 아 o t a la la la. I'm not a la la la la la la la l 고 l 교 늦었다 어떻해나선생님한테화 날텐데 아우 버스로 언제 오는 로, 거야 라라라 하하하하 아하어 잠깐만 어이 어학생 왜 안절무좀 못하고 있는 거야 너 어? 아 저기 학교 가야 되는데 비도 오고 너무 늦었어요 큰일 났다 저 어떡해요 아 그래? 너 학교 오냐? 아저저 대성중학교 대성중학교? 알았어 내가 빨리 보내줄게 예? 네? 뭐 어떻게 보내준다고요? 오 t 라 s 아 <웃음> 아이, 재밌어. 아, 하하하하하하하! a Lala, Lala, l 하 l a l a 라랄라 a l 라 Lala, Lala, Lala, Lala, Lala, Lala, Lala, Lala, Lala, Lala, Lala, Lala, 신은 특별한 능력이 있죠? 그렇지! 저 그러면 저 로또 번호 6개만 알려주세요 그건 어, 나도 몰라 뭐야 그럼 능애가 없는 거네 야그게 얘기하면 내가 속도받지 야 됐고 배고프니까 저기 라면 좀끓여라 나는 신이니까 신 라면 좀끓여봐아와아 알았어요 아유 진짜 아어있어요 라면? <웃음> 아 저기 찻장 있잖아 아아 아, 여기 있구나 자 3분만 기다리면 돼요 아헤라클레스아예헤라클레스힘 아, 진짜 세요? 그리고 너그 얘기는 아야 뭔데요? 트로이 목마 알지? 트로이 목마 아 알죠? 트로이 목마 그 위대한 전쟁 중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?